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이응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수 야수 야수 우비, 우비, 우비. 아, 아가 가미, 아가미. 이사, 이사, 이사. 요리 요리 요리 이모 이모 이모 이유 이겨라, 이겨라. 사이, 사이, 사이. 오, 오, 오.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사 사 이사 이 오오 이겨라 이겨라 이유 이유 이모, 이모. 요리, 요리. 아가미, 아가미. 우-비, 우비 야-수, 야-수 잘 따라서 해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